이 노래가 음 밤새 모니터에 튀긴 침이 마르기도 전에 한미롭다면 밤새 모니터에 튀긴 침이 마르기도 전에 강의실로 아침 교수님이 문신 때문에 긴팔 입고래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았지 날 심하게 볼깃 뻔한 니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물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는 내가 처량하다고도 그래야 연한자들이 돈 주고 가는 바리에 시간을 사는 중이라 전에 날이게 궁금해 시계는 둥근데 날카로 치면 시간들을 아프게 모두가 바쁘게 뭐를 하든 경쟁하라 배웠으리 우 우리의 시차는 도무지 수밖에 이미 정원 바뀐 모두 그래 야일주일은나서내안 그래 많은 말을지 다근대 너들이 꿈을 꾸던 그 시간에 나도 꿈을 꿔주둔 Yeah y e h a Believing in a different time zone 바뀌어버린 내과 그 밤이야 Yeah e a h y e a y e h Have a o o d night 모두 다 아줌만 일하는 중이야 Don't know where we are.